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클래식 프로모션 덱을 리뷰해볼텐데요 가격, 디자인, 퀄리티 마지막으로 플러리쉬와 마술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총평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준비해봤습니다 어, 진행하기 전에 이 카드를 제공해주신 시랩의 카디스트 조성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카드를 받고 와 이거 이쁘긴 한데 가격이 얼마지?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카드의 재질을 떠나서 디자인만 본다면 얼마를 줄것 같나요?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커와 더블백 특전인 스티커를 포함한 카드 한 대의 가격이 무려 27,000원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. <웃음> 다음으로는 디자인 면에서 알아볼 텐데요. 사실 제가 디자인에 일가견이 없는지라 잘 모르겠습니다. You're 카드 키스를 보자면 옆면에 건반과 클래식이란 문구가 보이고 한정판임을 강조하는 문구와 시랩비 눈에 띄는군요. 실제로 이 카드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건반인데요. 쭉 카드를 세워두면 피아노가 된다고 합니다. 짜잔. 자 그럼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랩에는 아까 보신 높은 음자리표가 보이고 날개 쪽에는 4분 쉼표가 보이네요 와 너무 멋지다 그럼 카드의 디자인은 어떨까요? 백디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자리표인데요 실제로 애셔님이 7개월간 이리저리 만들다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앞면도 구경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클래식덱 맞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퀄리티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? 내가 문제인가? 제가 이 카드를 일주일간 사용해봤는데 카드가 기술이나 플러레쉬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연습을 할수 있었습니다. 다만 카드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 흠이네요.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러나 재질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구성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리뷰를 위해 제작자인 내셔님께 카드를 만들게 된 계기를 여쭤봤는데요. 실제로 창모처럼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그렇게 음악에 빠져 살다가 카드를 음악 컨셉트로 잡아서 제작하면 어떨까 싶어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클래식 프로모션 덱 리뷰 였구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